자, 오늘은 영자팔법입니다. 영자팔법 들어보신 분 있죠?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한자가 약 5만자쯤 되는데 5만자를 압축하면 은한 3천자입니다. 3천자는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식인이라면. 근데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쓰기에.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해놨더니 단한 글자. 놀랍죠? 한 글자로서 압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길영자예요 이 점이랑 옆으로 끼, 내려 올기 갈고리, 삐쳐올림, 이 삐침, 그다음에 작은 삐침, 파임 이것만 제대로 쓰게 되면은 모든 글씨를 쓸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후한시대 채용이라는 양반이 착상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서예의 그 레전드급신 종효, 위부인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서예의 성인 왕의지까지 이르러서 이 영자팔법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한테 이걸 다시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보신다면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점은 삼천척의 높은 산 정상에서 차돌맹이 하나가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듯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을 현대인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풀이하는 게제 몫입니다. 오늘 그런 추상적인 철학과 또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할 테니 이것을 말하자면 서예의 절대 초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은 마치 무림비급 같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전진도가에서 어떤 도를 닦을 때는 오심향천하고 뭐 이런 이해 못하는 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영자팔법을 더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 쓰고 이익을 누리게 할 따름입니다 오늘 그 방법 모두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실제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영자팔법 처음에 점이죠 자이 모양으로 보면 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팔법이란 것이 자, 이런 모양이죠 이것이 1번입니다. 점 요게 2번 내려긋기 3번 갈고리 4번 치킨 5번 치킨이 아닙니다 삐침 6번 이거는 새가 부리로 쫓는 것 같다 해가지고 쪼쫄탁 7번 요게 마지막 가장 굵고 장중한 8번 자 이제 영극차팔법을 하나하나 떼어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고 약간 뽑았다가 다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앙에 힘이 모이지 않았어요 중앙에 라는 이 의미는 동양의 사상이나 예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에서 시작되고 중에서 끝나야 힘이 응축됩니다 이 사방에서 힘이 에너지가 모여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점이죠 그리고 한자로는 점주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단독으로는 안 쓰이죠 한글에서 오할때이점 찍는 거랑 똑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원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점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 누르고 칠하고가 아니라 누르고 약간 아래로 빼고 여기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옆으로 긋기입니다 점 찍고 옆으로 긋기 나왔었죠 그 옆으로 긋기는 한일자입니다 요 모양을 압축해 놓은 것이죠 1 2 중앙으로 와서 3 4 5 뼈다귀 모양으로 자 여기서도 처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칠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힘이 중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1 2 3 면이, 있겠죠? 면이 이렇게 그리고 쪽1 2 3 1, 2, 3, 1, 2, 3길다면 당연히 3절까지 하겠죠 좀 짧다면 2절 더 짧다면 1절 이렇게 쭉이정도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늘이 아닌 땅입니다 이번에는 땅은 옆으로 평평하게 걷는 것인데 약간 기울인 정도가 해서 또는 궁서체의 각도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점이 하늘이 었고그 다음에 땅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 나올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것은 똑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우는 획, 충봉해서 둘, 셋 모아서 돌아가는 이것이 사람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한자에서는 뚫을 권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안 쓰이죠. 뚫는다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의 모양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람은 똑바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땅 옆으로 웃기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옛사람들은 어떻게 쓰라고 했느냐 만년 묵은 오래된 등나무 덩굴처럼 써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무림비급 같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쓰는 게 그거라는 얘인가 하면 은 어떻게 쓰는 게 그것이 아닌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쉬는 것도 없이, 절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마구 그어버리는 것은 만년 묵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속에 삼절이 숨어 있어가지고 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S자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직선은 인공물이고, 자연물은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내려긋기도 이런 뼈대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옆으로 끼할 때랑 원칙은 똑같죠 그래서 중봉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모아서 돌아가기. 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제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라는 것은 뭘 거는 거, 즉 여기서 꾹 눌러서 제끼고 쭉쭉쭉 뽑아가는 이런 걸 갈고리라고 해요. 여기 각도가 직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략 직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직각이 아니라 너무 위로 해볼까요? 이렇게 옛날 글씨 보면 이런 글씨 많아요. 통쾌해 보일지는 모르나 너무 모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의 목적은 연결 다음 획과의 연결 또는 다른 획과의 연결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로 뭔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 다음 획이 나올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다 그럼 여기서 갈고리는 해도 됩니다만 원래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획이 로가긴 갑니다만 나무 뿌리는 하늘을 보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그냥 멈춰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약간 붓을 세워서 꾹 누릅니다 그리고 짓게 요왜꾹 누르고 짓기느냐 그래야 붓이 말을 들어요 마비돼 가지고 코를 막고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고 돌리면은 여기서 꾹 누르지 않은 채로 가령 붓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저 초보자 들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간사한 획이 나오죠 힘이 없는 획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갈고리만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딱 제께서 중봉이 된 상태에서 천천히 뽑아주는 겁니다 달래가면서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이런 정도의 기분로 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킴이라는 겁니다 찍어서 쭉 살짝 올라가 주는 것이죠 길게 가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선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죠 천천히 빼준다 삼수병 같은 경우 1, 2, 3, 그 다음 획을 향해서 뭐 이런 기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길령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셈인데 잘못된 5 0방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거빗자루질한다 그러거든요 붓은 꼬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찍어서 면이 바뀌어서 거길 향해서 딱 이렇게 정돈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빼주는 겁니다 이 뺀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주란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돼 버려요 역시 또 빗자루술이죠 이렇게 안되고 끝까지 털한우라기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추사선생님의 표현인데 딱 중봉이 되었으면 천천히 따라가 주는 겁니다. 붓이 이렇게 그러면 털하무라기가 살아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삐침 별이라는 글자입니다 별 글자가 다 있죠 근데 단독으로는 안 쓰이죠 이 삐침이란 말이 기억해둘만한 말입니다 삐침은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고인들의 표현에는 어둠의 장막을 베어버리고 밝은 세계를 열어젖힌다 멋있죠? 자 이게 바로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칼날로 어둠의 장막을 쫙 찢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빛이 비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장막을 베는 거죠. 제 께서 중복 만들어서 쭉둘셋천천천천히요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천천히 뽑는 게 중요하고 잘못되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눌러가지고 쭉 빗자루질 만드는 겁니다. 털이 분산되어 있죠. 이러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2, 3 중심까지 와가지고 쭉 와서 원, 투, 쓰리 이런 식입니다. 뭐, 여기 모든 데서 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힘을 조금씩 나눠서 뽑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잠번딱 이렇게 붓을 세우는 요동 작으로 제끼고 중봉 됐죠. 쭉 와서 세워가면서 원, 투. 3. 달래주는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지. 자살살살 그러면서 성질 죽이게 해서 빼주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시기에. 왜 어렵냐면은 눌러서 일로와가 중봉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해봐도 밑에만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봉을 확실하게 만드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쫄딱 자, 라고도 하는데, 쪼는다. 자, 새가 있으면은, 새가 뭐 쪼는 거 보신 적겠죠 바로 이렇게.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고 그 동작이 얼마나 명민합니까? 그것처럼, 삐침 같은데, 좀 짧게. 이렇게. 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서 중봉 세워서 쭉 짧게. 이렇게 짧게. 간단하죠? 못을 박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예리하게. 이 획으로 글씨가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 파임이 있거나 뭐 다른 획이 나오죠. 주인공 획은 아닌데, 조연의 역할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획이죠. 아까 삐친벼라고 다른 것은 길이가 짧은 거예요. 이것은 단검, 비수라면, 아까는 장검, 긴 칼이죠. 마지막 획입니다. 여덟 번째.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역시 요즘은 안 쓰이죠 다만 이것은 파임 파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임이 잘 됐네 이런 말이에요 글자로는 불자입니다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파임불인데 좀 굵죠 여기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가늘었다가 굵어지니까 재밌는거예요또 굵었다가 가늘어지고 이런 변화가 글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력이 호흡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보세요 쑥 피어있죠 이게 바로 중봉의 흔적인 겁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 둘셋 여기서 힘을 모아서 면 바꿔서 원투 쓰리 고인들의 표현으로는 삼자를 반드시 잘해 가지고 넓게 펴서 써라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삼자를 통해서 넓게 하라는 얘기죠 1 2 3 자, 붓이 많이 누웠죠 더누으면안 됩니다 여기서 살짝 뽑아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2, 3자 끝났을 때 붓이 서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멱살이고 끌고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래가면서 아까 삐침에서도 그랬듯이 자 혹사시켰단 말이죠 1,2,3 예, 좀 일어나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쉬어라 그러면서 붓은 원기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획을 또쓸 수가 있죠 그래서 파임이 가진 이 정신이란 것은 확장시키고 온 누리에 퍼지게 하는 겁니다 점점점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진화하는 것이죠 찍어 세워서 두 2, 3 약간 뽑고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명 바꿨죠? 1, 2, 3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8가지 획은 해서의 기본 획입니다. 예서에서는 파임이 있지만 달라요. 삐침이 있지만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섞어 서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에는 해서의 법대로, 예서는 나중에 따로 이 기본 획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8 획을 합쳐서 0자 8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기본으로 이 전부터 자세히 보세요 옆으로 끼 짧게 여기서 재켰죠 그 다음에 만년 등나무가 내려오듯이 딱재끼고 갈고리도 나오 갑니다 직각 정도 얘기했었죠 그냥 직선이 아닙니다 약간 꿈틀거리듯이 생명의 웨이브가 속에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치킴 쭉 짧게 그 다음에 삐침 어둠을 가르듯이 쭉쭉쭉그 다음에 쫄탁 찍어서 쭉쭉쭉 쭉, 쭉 짧게 짧은 삐침이죠. 여기서 바로 논스톱으로 파임으로 넘어갑니다. 원투 쓰리 자 굵은 애이 나왔죠? 여기서 약간 빼요 그냥 세우면서 그 다음에 붓이 섰죠 원투 쓰리 이름으로써 영자팔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모양은 당나라시대 글씨의 영자팔법만 눈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당나라시대의 필법이 아니라 육조 북귀시대의 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고리도 부럽기도 약간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좀더 각이 집니다 방필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더 남성적인 박력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자는 길령자죠 이것으로 얻어지는 세의 사상기법 이것은 길령자답게 영원히 길게 길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기본 이후에 자기의 개성 그것은 드러나겠죠 이 길고 긴 서예의 필법, 영자팔법을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